자,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편하게 하자. 마랑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, 모든 운동 신경 중탑3 안에 드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체조입니다. 과연 이 체조 선수는 오늘 100m 몇초뛸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? 뽕창 인생 임창도 씨. <목소리> <어허우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뽕창이에요. 했어. 최주선 네. 수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로 나오셨잖아요. 네. 오, 아. 이야. 어, 봐봐요. 이, 아 이런 탄력이 진짜 믿기지가 않는 수준인데 몸도 굉장히 가볍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. 본인 PR. PR 따로 재지는 않았는데. 아 100m 한 12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? 12초 한중 어떻게? 받아줘야지. <웃음> 네. 아... 어떻게? 어떡, 음, 나도 몰라. <웃음> 미쳤어? <웃음> 아 근데 아, 저 원래 한 12도 중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<웃음> 혹시 잘 모르겠고. 네, 보험 하나 드셨고 또두 번째 보험 뭐 드실래요? <웃음> 원래 같았으면 한 12도 중반 나왔는데. 일단 경주 선수보다는 잘 나오겠다. <웃음> 그 <그럴 수> 아, <웃음> 네. <웃음> 오늘 두번 뛰고 집에 가시면 돼요. <웃음> 좋네요. 시고 <쉽고 웃음> 네. 뻔하게 하네요. 두 시간 어,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달리기 두번 하시고 네. 커피 한잔 드시고 가세요 <웃음> 네알겠습니다자 일단 스타트 자세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네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뭐, 뭐 있냐? 오케이 일로 오세요 자 반사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나왔거든요 어? 즉 주발이 오른발이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? 자 여기 스타트 라인 있죠? 네 여기에 자기 주발 아닌 발을 선에 댑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주발을 바로 뒤에다 붙이세요 붙였습니다 앞에 있는 주발 아닌 발 있죠? 네그 발을 주발의 오른쪽 반딱 반에다 놓아요 조수가 좋아요 이 사이에는 뭐 주먹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주발을 이제 이게 제이 추진력을 줄 발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맞게끔 아, 이 정도면 밀어갈 수 있겠다 정도에저 같은 경우에는 어, 한 3분의 1 정도 두거든요 이 왼쪽 기준으로, 왼쪽 발 기준으로 펴 어, 하시는데 놓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무릎을 대세요 손가락을 살짝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버티실 줄 알아야 돼요 자이 상태 여기까지만 버텨보세요 거기 낮추고 더 낮추세요 됐죠? 여기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요 자 우와. 자, 엉덩이 들었죠? 다이두개다 밀착하고 털지 네. 말고. 자. 아니, 나 밀착하는 한 얘기는 다 너무 들지 말고 살짝 자연스럽게 네. 엉덩이 들어 보세요. 엉덩이 더 들어. 근데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오케이. 플란체 자세야. 네. 그래서 내가 툭 밀면 넘어질 정도로. 오케이? 네. 엉덩이 힘차게 드는데 앞으로 고그라질 정도로 한번 차게하고 거기다 주고 완전 먼뒤부면 돼. 예스. 그래서 제가 내첫 오른발 빡 하고 오른발이 가장 멀리 내, 내밀면 됩니다. r e 셋! 좋습니다, 좋습니다. 근데, 출발할 때, 네. 고개를 바로 드는 게 아니고, 고개를 계속 낮추고, 천천히 20m 이내에서 천천히 올라와야 돼. 아, 알겠습니다. 본인은, 셋! e 이렇게 뛰니까 지금 받으수는 추진력을 못얻아요 아. 자 우리 뽕창 인생 임창도 선수 1차 100m 시도를 해봤습니다. 자 기분 어떠세요? 어상쾌하세요 상쾌했어요? 음. 자 본인이 일단 <웃음> 기록이 나왔는데. 몇초 나올 것 같아요? 그래도 13초기를 바라 13초? 그... 13초로 만족하는 그 남자? 그렇죠, 겸손 알겠습니다 <웃음> 자, 그러면 뽕창인생님의 기록은 이겁니다 뽕창인생님의 첫 번째 100m 기록은 13초 28 이야! <웃음> 두번째 기록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1차보다 2차가 더빨랐던것 같아요? 좀 빠르지 않았나 <웃음> <웃음> 그러면 12초, 마의 13초를 뚫었다 안 뚫었다. 뚫었다. 알겠습니다. 참. 그러면 임창도 씨의 2차 기록은 무엇일까요?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13초? 아. 일리! 자, 일단은 2차 1차 기록보단 빨랐으나 13초의 벽을 뚫 수는 없었다. 제조를 어, 부업으로 삼고 계신 우리 뽕창인생님 <웃음>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너무 안에만 있지 마시고 근력운동도 좀 하고 오늘같이 저처럼 100미터 달리기도 좀 해갖고 좀더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미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라도 좀 땀을 흘리면서 좀 뜀박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<목소리> 80 and I'm 40, I'm a nerve, bitch, I'm fat